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받침없는 단어들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Today we are going to study words only using vowels. 자, 모음들은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것들은 한글의 모음입니다.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이 모음들은 그냥 소리만 낼 때는 이 모음만으로도 소리가 날수 있어요. 한글 vowels can make sound alone.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글자로 쓰려고 할 때는 모음만 가지고 쓸수 없어요. 글자로 쓸 때는 반드시 자음이 필요합니다. 자음 consonant가 필요합니다. However, when y o u writing with letter Consonants are necessary because one vowel cannot write letter. 항상 자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모음이 와야 완성된 한글 글자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글자가 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한글 자음 이응입니다. This is 한글 자음 이응. Name is 이응. Sound this comes first no sound just 어 uh. but it comes last 으 um. 이름 this name is 이응 sound first no sound 어 uh. last 으 um. 한번 써 볼까요?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응 이응 이응 그러면 이, 이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돼서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같이 쓰였지만 이 소리는 모음만 있을 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모음만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자, 이렇게 쓰인 글자와 이렇게 모음만 쓰인 글자가 사운드가 똑같아요. This sound is same. 그런데 여러분들이 글자를 쓸 때는 when you writing letter we need always consonant. 그래 this consonant has no sound. just just letter no sound.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글 is a sound letter. The letter itself has no meaning. Therefore, Hangul can make letters by combining consonants and vowels. Hangul can make letters by combining consonant and vowel. When you write in letters, the consonant comes first, always. There's no exception. Always, consonant comes first.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음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절. 음절 is a syllable. 한번 만들어 볼게요. This is vowel.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그런데 there is no, this is no, com, this is not complete letters. We need always consonant. 그래서, 아를 만들고 싶으면, there is no sound, consonant, 의 아야어여오요우유으 이, 에, 에. This vowel and this letter has the same sound. But this is just a vowel. This is a syllable. 자, 이렇게 써야지 완전한 글자가 된 겁니다. 여기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에에 에 이런 글자가 만들어졌지요? 그러면 어, 우리는 오늘 배울 글자가 ONLY USING v o w e l w o r d 예요 v o w e l 만쓴 글자들이 있어요 자, This is Fox Fox is in Korean 여우 한번 찾아볼까요? 아야 어여 여, 여. 아야 어여 오요 우여우 요, 우가 됐죠 아야, 어여, 아야, 어여, 오요, 우가 됐어요. 그 다음에 This is 요요. 요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야, 어여, 오요. 요가 됐죠요 요. 다음에 다시 아야, 어여, 오요. 요가 또 있죠? 요. 요. 요. 그리고 이거는 milk에 milk is in korean 우유 우유, 우유 한번 찾아볼까요 아야 어여 다시 아야 어여 오요 우 우가 있지요 우 다음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유가 있네요 우유 우유. 그 다음에 this is number two. number two is in Korean. 이, 이예요. 찾아볼까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 이. 이가 여기 있죠. 이, 이예요. 자, 다른 건 하나도 쓰지 않고 only using vowel. vowel만 쓴 모음만 쓴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문제를 다시 한번 다른 것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죠? 자 먼저 글자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 아이, 아이는 child에, child, 오이, 오이, 오이는 cucumber, 오이, is cucumber, 이, 이, 이는 number two. 여우, 여우, 여우는 f o x 예요 여우 is fox. 요요, 요요, 요요 is 요요. 오, 오, 오 is number five. 그러면 다 찾아볼게요. 여우, fox is 여우. This is fox, fox is 여우. 이렇게 줄을 그었죠 여우, fox. This is number five. Number five is 오, 오. 자 오를 쭉 보니까 오네 오, 오. 다음에 this is 요요 요요 요요가 어디 있을까요? 요요는 yo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예요. 아이 아이 아이 l 드 아이. 다음에 This is number two. Number two is in Korean 이. 이예요. 이. 이는 그 다음에 This is cucumber. Cucumber. Cucumber is in Korean. 오이. 오이. Cucumber 오이.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아이 오이. 오이. 오이. 이, 이, 여우, 여우, 요요, 요요, 오, 오. 풀어봤죠? 그러면 풀어봤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써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this is example box. example box에서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every time 이름을 크게 말해보고 name the picture loud and fill in the missing letters in the blank 아이들의 아이. 아이 아야 어여 아아 아. 이니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아이 아이죠 This is number two Number two is 이 한번 찾아봐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이. 이. 그 다음에 요요에요. 요요. 요요 is 요요 요요는 똑같아요. 아야 어여 오요 요, 요. 똑같아요. 요요가 두번 있지요. 요요 그 다음에 This is milk. Milk is in Korean. 우유. 자, 우유를 같이 찾아봐요. 아야, 어여, 오요, 우. 우. 그 다음에 유가 있지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유. Milk is in Korean. 우유. This is 이예요. 이 t o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이예요. 이. This is cucumber. Cucumber is in Korean. 오이. 오이 아야 어여 오. 오.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오이. 오이. Cucumber is 오이. This is number five. This is number five. Number five는 오예요. 오 아야 어여 오 오. This is a fox. Fox in Korean 여우 아야 어여 여 아야 어여 여, 여. 아, 어, 오요 우 여우. 영어, A, 알파벳 a 예요 A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에, 에. 자, 이런 에를 써주는 거예요. 에. 그 다음에, 에이지요. 이를 찾아 봅시다.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에이. 에이에요. 그 다음에, 아우치 ouch, 아우친 아야 이렇게 말을 하죠 한국어로는 아우친 코리안 아야 아아 아, 아야 야 아야 아야 아야 보이시나요? 아, 야, 아야 아야 그 그다음에 younger sister brothers를 한국어로는 in korean 아우 아우 동생이라고도 하는데 또 아우라는 말도 있어요 아우 아우 한번 찾아볼까요 아 여기 네아아그 다음에 우 한번 찾아볼까요 아야 어여 오요 우 우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우아우 아, 우, 아우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free time spare time 시간이 많은 거를 여유라고 불러요. 여유, 여유, 그러면 아야어여여. 그 다음에 여유, 아야어여오요우유유주여유. 이 자, 그래서 these words using only vowels v o w e l 만 이용해서 하는 한글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한글은 항상 자음이 먼저 와야 돼요. 이응 자, 그래서 오늘 이걸 배웠고 자 오늘 배운 글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읽어보고 써봅시다. 1번 read aloud the letters and copy the sentence 한번씩 써보는 거예요. 아이야 우유 아이야 우유 헬키즈 hey, 우유 아이야 우유 한번 써볼까요? 아이야우유 아이야 우유 아이야 여우 아이야 여우 아이야여우 여우야 요요 여우야 요요 여우야 요. 요 아우야 오이 아우야 오이 아우야 오이 아야야 아야야 아우치 아우치 그 말이죠 아 야, 야, 아, 야, 야자 보셨죠? 오늘 배운 단어들을 같이 한번 리뷰해 볼게요.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say it with me. 따라해 보세요. 아야, 아야, 아우 아우 아이 아이 여우 여우 여유 여유 오오 오. 오이 오이 요요 요요 우유 우유 이이 이. 이, 이. 이, 이유 이유 이 마지막으로 에이 에이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바월로 만든 단어를 공부 해봤어요. 자, 이 모든 교재들은 제 블로그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These textbooks are all posted on my blog. I put the addresses of the people Who n e d it in the comment? Korean study start with vowel always. 한글 공부는 항상 모음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Goodbye.